이젠 내가 돌아서려 해 다신 그 사람과 네 앞에서 보이지 않게 이젠 너에겐 어떤 바람도 작은 기대조차 할수 없는 나잖아 많은 날들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나눴던 날들 애써 감추고 돌아서네요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랑했던